하여튼 제가 머리도 더 짧게 자르고 다페가 3주도 안 남았잖아요 2주동안 1일 일식 식단을 했거든요 먹방 촬영분이 너무 좀 부족하긴 해요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가서 인바디를 잴 거거든요 2주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화요일부터 제가 지중해 식단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페까지는 좀먹방분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산 먹방투어 계획은 거의 다 짜놨어요 이제 답회 끝나고 부산에서 조금 더 머무를 생각이에요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부산에 맛집들 또 먹고 싶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방 쭉쭉쭉쭉 촬영하고 8월 때부터는 아주 그냥 줄구장창 미친 듯이 먹을 거예요 어, 물론 운동은 계속하겠지만 아주 그냥 쌓아놨던 걸다 먹을 생각이에요 8월 때부터는 엄청나게 많늘 맛있는 먹방 기대해 주시고 이번 다페가 엄청 재밌을 거라던데 엄청난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굉장히 굉장히 깜짝 놀랄 무대 무대도 있다던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못 먹어본 엄청 맛있는 디스코 어묵이랑 라면 땅도 준다던데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업그레이드된 댕댕빛지도 만들어놨다던데 이번에 무대에 오면 아주 깜짝 놀랄게 많다던데 재밌을 텐데. 저는 그러면 다음 방송 때또 인스타에 공지 올리고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재밌는 밤 보내시고 맛있는 밤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뿅.